you <laughs> 예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김영란이라고 합니다 저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습니다 둘이 아, 둘이 살고 있는데 너, 어, 예, 살다 보니까 너무 너무 음, 아픈 이리저리 아픈 데도 많고 그래서 아들도 조금 그래서 조금 그좀안 좋아서 답답해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런데 애가, 뭐, 딱 저리 되려니까, 사람이 완전 미쳐버리겠대요. 미쳐버리겠고, 제가, 완전, 뭐랄까요, 아마, 아무 데나 가가지고 있답니까, 시비 걸어서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애가, 이, 정신적으로, 이 그게 되려니까. 그래서, 뭐, 뭐, 어쩔 겁니까? 우리가 못 살겠더라고요. 우리가 못살 그래가지고, 수, 저, 수, 저, 저, 저, 저, 그, 어디, 사상에, 대남병원에 집어였어요. 그쪽에는, 그때, 그때 당시는 우리가 송도 살았거든요. 송도 살아가지고 그래, 이제 대남병원에 집어였는데, 대남병원에 한 4, 5년을 있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 그래, 역시나 뭐, 똑같아요. 똑같아. 예, 예. 그래, 이제, 이제, 그래가지고 살살 달게 가지고 이제, 데고 살았다, 아닙니까? 어쩔 겁니까? 내 자식이니까. 뭐, 나머지 자식도 아니고, 내가 배속으로 난 자식이니까, 또 살살 달게 가지고데고 살았는데. 역시나 했더니 얘는, 이, 뭐랄까, 귀에서 뭔 소리가 들리고, 엄마 자꾸 귀에서 누가, 내한테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서, 이러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만아 끄는 소리 듣는 거는 나쁜 소리다, 이래 하고, 이제 다독거리였어요. 다독거리가 지가 성질이 안 좋으면, 이제 막, 막, 엄마고 아버지고 막, 막, 막, 때를 패는기라. 그래가지고 뭐,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요번에도 진짜 그 앞전에도 또 들어갔다가 나왔거든요. 나온 지 한, 3년3년 3년 만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3년 만에 예안 인자 그래서요 우리한테 막해구질하고막 못사게 러고 그래가지고 3년 있다가 이제 다시 들어간 거죠. 예그 한참. 한에서는 명이 뭐요뭐 그냥 막 한마디로 막정 정신지체 불명이니까는 이제 뭐. 지체이죠. 지체인자 그거 예. 예. 자꾸 뭐 꿈도 꾸지고 진짜 아들 덕분에 아들 아들만 조금 이래지 조금만 내가 100%는 원하지 않아도 얼만큼만 50%라도 조금 정신이 돌아오면 나는 그게 참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조금 선생님이 힘이 드시지만 조금 어떻게 조금 우리 아, 아들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어요. 선생님 저는 아들만 조금 어떻게 그거 하게 해 주면 자꾸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어, 조금 정신 조금 정신 지체로 조금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저가 보다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한번 이걸 신청을 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들을 조금이라도, 막, 선생님, 엄 마, 저가 많이는 안 바래, 조금이라도, 어째, 10%라도, 조금 낮게좀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저가, 예, 예. 아들한테, 아들. <웃음> 그래, 엄마. 뭐, <웃음> 어, 잘 해보면 되죠. 어뭔가 오늘 이유가 뭔지 제자가 오늘 찾아보려고 왔고 어, 오늘 이렇게 어, 먼저 오기 전에 사주를 먼저 받아 봤어요 네, 볼 때는 그래요 엄마가 보니까 어, 한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남편하고 사별을 한 이후에 이렇게 어떤 인연이 되었든 뭐 몸이 불편해서 어떻게 만나게 되었든 어. 뭔가 필요하에 만나게 되었든 어, 다시 또 이렇게 또 과정을 이루고 가는데 어, 한마디로 음. 엄마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우리가 뭐래 해야 되나 한 사람만 믿고 어, 이렇게 수술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 깨끗한 사주인데 제자는 맞으나 어디 가서 제자를 해야 된다 아니면 신을 모셔야 된다 어,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는 많이 듣고 살으셨을 거예요. 음, 맞죠? 뭔가 물어보러 다녔을 때, 그죠? 근데 왜안 했니? 어, 왜왜 왜 이렇게 알고 가야 되는데 이런 걸다 눌려놓고 갔니? 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을 거고. 근데, 제자의 사주는 맞다고는 하나, 어, 우리처럼 이렇게 불리고 살수 있는 사주는 아니에요. 어, 제자도 여러 가지의 어떤 형태가 있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남의 가정을 알아가고 불릴 수 있는 사주냐 아니면 공을 잘 들여서 내 사주만큼 닦고 가는 사주냐 아니면 명이 없다 보니까 명을 지켜라는 사주냐 이건 뭐 사업신, 뭐 돈신이 와서 돈을 벌어보자고 하는 사주냐 어. 어떤 어게 이렇게 많은 길이 있는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제자는 맞으나 우리처럼 제자처럼 불릴 수 있지도 못할 뿐더어 홀로 그냥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독신처럼 살아야 되는 사주고, 예. 처녀처럼 살아야 되는 경, 경우고, 우리 박씨 가정의 김씨 명당이다, 그죠? 박씨 가정에 이렇게 시험 시집 올 때에도 그렇게 편치옥, 편하게 온건 아니고, 들어와서 보니까, 맞죠? 어, 많이 들어 시집 오기 전보다 시집 와서 몸이 조금씩 아팠고, 예, 어, 맞습니다. 어. 남편을 이렇게 돌아보면 살아생전에서도 남편하고 사별을 했다는 라 것까지는 알아요. 남편도 수전이 많이 불편했을 것이에요. 맞죠? 어, 평소에 뭐 건강한 남자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시집 올 때부터 이미 보니까 체력쪽이 되었든 뭔가가 되었든 건강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두 부부가 다 어, 아니에요. 어, 조금씩 병명을 알고 있었고 어, 딱히 그런데 이거 다 하는 것도 없고 근데 가면서 자손을 놓기 시작하면서부터 음, 이 가정에 뭘해라고그 기운을 모르니까 뭐가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어디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 가서 물어보면 무조건 신이 안 와서 그런다 하니까 그러니까 판단도 못낼 뿐더러 꿈꾸고 느낌도 오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 보니 내가 보니까 이 제자가 보니까 안 빌어본 건또 아닌 것 같거든 음. 제가 음. 한 보름에 보름 조화로 이래 되면 어술 같은 거한병사 가지고 제가 마음으로 뭐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래 뭔가 해보기도 하고 음.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다 해봐도 안 되니까 몸은 자꾸 더 아파지고 아들은 어느 시기 때부터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들도 아, 네. 어, 네. 벌써 16세, 11, 17살, 18살부터 네. 17살, 18살 사춘기 네. 그 시절을 겪으면서 네.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걸 엄마가 그때부터 감지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 같은 경우는 무슨 암이다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런 게 아니야 신경질적이고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판단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맞잖아. 어. 그러니 헛소리를 하고, 다때를 부수고, 어떨 때는. 아니에요. 응. 그래, 그러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엄마가. 어. 여기저기 아들 때문이라도 많이 물어도 보고, 어떻게든 저놈 제 정신을 한번 해보자고. 근데 계속 0만 받으러 한다. 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볼 때는, 오기 전부터 이렇게 느꼈을 때, 이집 가정에는 그니까 병귀, 병을 주는 그러니까 사람 몸에 기재를 해서 어떤 병을 계속 생기게 해서 골고루 아프게 하는 그런 병귀, 병을 주는 귀신을 말을 해요. 예. 이 병귀가 계속해서 맴돌아요. 예. 그거 시집을 오기 전부터 예. 내 부친 자도 그렇게 병을 알아서 갔었고, 내가 보니까. 음, 모친 자도 그렇고, 어. 시댁에 역시도 어, 오랫동안 이렇게 시댁은 오래 전부터 내려오면서 이런 게 병마로 힘들게 간 조상들이나 자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이 이렇게 변기가 들어오이 집안에 변기가 들었으니 이 변기를 이렇게 왜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묶어두고 소멸한다고 해서 묻는 작업이 있거든요. 음. 옛날 무당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묶어서 봉인을 시켰던 그 자리를 집을 고친다고 시대계 시어른들이 살아생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예. 집을 고친다고 한번 이렇게 집을 개조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예. 맞죠? 예. 예. 어. 있었죠. 예. 그래. 그걸 개조를 하면서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 봉인이 해제가 된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걸 해제하면서 아버지가 되었던 시어머니가 되었든 그리고 바로 직격타. 남편 남편이 그 살을 탕 맞은 거예요. 그게 병귀살, 병마살이라고 해요. 병기가 들어서 병마살을 맞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 그렇다 보니 나, 대주가 가고 나서부터 아들이 그 기운들이 계속 뻗치니까 대주도 살아생전에 몸은 아팠다고는 하지만 그성 성질은 좋았다고 말못 한다. 안 그래요? 욱하는 성질도 있고. 음. 눈이 한 번씩 돌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헛말 나오고 어. 그래서 여기는 조상도 있고 뭐 어떤 신도 있고 이러지만 조상과 신그 안에 사이에 숨어있는 게 이렇게 병기가 안에서 숨어서 계속해서 병을 주고 아프게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병맛 살이 끼어가지고 조금 약을 먹으면 나서야 되는데 이 약을 먹어봐도 약발이 안 맞고 여기가 아프면 그 다음날 여기가 전이가 돼 있고 여기가 아프면 여기가 또 전이가 돼 있고 음. 그러니 본인하고 같이 사는 사람마다 되는 일이 없고 이 기운들이 너무 많은데 어디 가도 이런 걸 찾아주지 않고 이걸 알아주지 않다 보니까 신 이야기를 해봐도 속이 안 풀리고 조상 이야기를 해도 속이 안 풀리는 거예요. 어. 조상은 알고 가고 풀고 풀어놓으면 돼. 시어머니 시아버지 살아생전에 집을 개조했다 했잖아요. 그 시점에 본인의 집도 아버그 남편하고 살, 살아 생전에, 남편 네. 살아 생전에도 집을 뭔가 이렇게 고치거나 네. 뜯은 게 있었어요. 네. 어 그게 주방이 되었던 화장실이 되었던 싹다 고쳤었죠. 네. 맞물리는 그 시기점에서부터 남편이 살을 맞았다 해도 언이 아니고, 어, 그때부터 엄마가 갖고 있던 원래 이살 안에서 그 동티 살 때까지 같이 맞다 보니까 계속 아픈 거야. 약을 아무리 놔도, 먹어 봐도 안 되고 집에서 잠을 자도 불편하고 그런데 거기 그때 그 기운을 어떻게 정리를 하지 않고 아무리 내가 이사를 했는데요 뭐 나왔는데요 뭐그거가 무슨 상관이에요가 아니라 그때 벌써 이미 탁 맞았던 사리를 아무리 이사를 가봐도 그 기운을 해결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다 보니까 응. 보는 계속 더 아픈 거야 그리고 한번 물어볼게요 김씨 가정에 어. 이 아버지 형제간이가 여자 혼신 응. 일찍이 가신 분 계시죠. 고모 자가 되었던 고모 맞죠. 응. 어, 응. 어, 큰 고모 어큰 고모가 아파서 갔나요? 예, 예. 어 여기 또한 어 그랬잖아. 아까 김씨 가정이 되었던 박씨 가정이 되었던 원초적인 거는 이 김씨 가정인데 이렇게 늘 이렇게 병기에어 병을 주는 귀신을 예, 말을 해요. 예. 이런 병마살 병을 주는 살, 이런 살을 끼워서 가는 이런 혼신들이 있다 보니까 제일 많이 그 고모가 여와 있다. 응. 그래서 사랑에도 목이 메이고 자식에도 목이 메이고 가정에도 목이 메이고 응. 이 가정에 시집을 와서 자식을 키우면서도 하나하나 오나오나 하면서 있으니 매일 나는 억울하다. 왜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갖고 이렇게 되었는지 이 마음밖에 없다. 고모가 보니까 결혼을 해서 죽은 것 같다, 잠깐. 예. 맞죠? 어, 결혼을 해서 그 집에 시집을 가고 나서 바로 아파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에이, 어, 와, 그래가지고 다, 다른 고모가또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냥 이 마음을 끊임없이 주는 거야. 그래서 시집 온 것도 원망스럽고 내가 시집 와서 이렇게 아픈 것 같고 어 내가 저놈을 만나서 내가 이래 된것 같고 그래서 올라가서 어 다시 한번 알고 갈 적에 엄마 잘 들어야 돼요 예. 그 원인을 음. 잘 알고 가야 되고 엄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개념을 바꾸셔야 된다고 조금씩 음. 무작정 알고 빌, 빌어야 된다 해서 빌고 무작정 굳해야된다 해서 뭘 어떻게 굳하는지 음. 어. 뭘 음. 위해서 하는지 누구한테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그죠? 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하고 올라가서 조상에 있다면 음. 더 알고 가고 파헤쳐 나가고 음. 어. 오늘 사례자 집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 친정이든 시댁이든 오랫동안 이 가정에, 어, 윗대에서, 음, 봉인을 시켰던 병기나 병기살이나 병마살을 이렇게 옛날에부터 내려왔던 병을 주는 귀신이 따로 있습니다. 어, 근데 이 가정명당 안으로 들어오는 이 기운들을 다 봉인을 시켰던 거를, 어, 시댁에서나 본인 집에서나 이렇게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집을 건들면서 그 봉인 해제가 돼버린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 시댁에도 끊임없는 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남편도 살아 생전에 병으로 아파서 이렇게 가시게 된것 같고 지금 현재 어 지금 사례자님도 원인 모를 병명으로 고통스러워 하시고 그리고 멀쩡하던 아들 역시도 이렇게 뭔가 신경질 지키시고 정신적으로 문제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갈 적에 이렇게 뭔가 일을 해결하고 갈 적에 조상이든 신이든 판단해서 뭐 때문에 그랬는지 이유는 알고 가면 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이런 병기나 병사어 병마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느 방향에서 문제점이 어떤 어디서부터 이 해제가 되었는지 해제가 되었다면 이 다시 봉인을 해서 어, 결계를 쳐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놓고 나면 조금 조금씩 아들의 어떤 문제점은 조금 조금씩 차도로가 있을 것이고 엄마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살아가는 데 조금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춘년에 다녀열만 에도 섭다리고 일진을 둘러 초나온 날입니다. 예. 오늘 박씨가정이 김씨 명당안으로 명당 이 같은 명당안에 이렇게 이정성 드릴 적에 몸이 엄마 아파서 왔든지 아들이 아파서 왔든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자고 왔던지, 오늘 신년 잡고 이년 잡아 임시제자, 이렇게 이 가정 명당으로 들어섰을 때, 살을 어살 수가 없겠는가, 부정행정이 없겠는가, 박씨 가정의 김씨 명당 안으로 왜 이렇게까지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임시제자 낱낱이 찾으러 갈 적에, 그렇죠. 아까 이렇게 집에서도 잠시 잠깐은 봤다 많은 엄마. 엄마 사주 안에는 깨끗하고 맑게끔 음, 한 곳을 정진하고 가야 되는 사주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살아보려고 했든 내 욕심이 되었든 어, 내 고집이 되었든 무언가 질려 하고 내 것을 남기려 하고 어, 남용하고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이렇게 아픈 것도 오는 것이고 어, 사람들 배신도 당하는 것이고 맞죠? 어, 꿈으로 사몽이다, 꿈몽이다, 손몽이다, 주었다 하나, 내가 이걸 무엇인지 몰라서, 어, 알아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격이 되었으니, 오늘, 지금부터 박씨 가정의 김씨 명단으로, 왜 이렇게 명마에 시달리고, 어, 아프게 되었는지 낱낱이 찾으러 가볼게요. 예. 찾으러... <웃음> 자, 오늘날에 박씨 가정이 김씨 명당 으로 예. 부정 영장 거자고 하니 천 없어도 천, 제일 처음일이 들어오는 부정은 집을 고쳤다 해동티나 부정이고 목시나 예. 부정이고 집을 고치면서 나무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목신한 부정이고 예. 철물 마적의 부정이고 음. 돈을 달았다의 석신한 부정이다 그렇죠. 그 와중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문화 부정이고 예. 아니냐고 엄마 어, 들어본거 있지요 네. 집안에 집을 고쳤지요 네. 어. 시집을 오기 전에도 이 목신부전 석신부전을 갈고 들어왔고 예. 그리고 이 박씨 가정 시집을 올 때도 벌써 이미 파살이 나서 그 동티를 맞은 격이고 예. 그리고 아버지가 나무를 다뤘는지 시아버지 맞죠 다뤘죠 어잘 모르겠어 어잘 모르겠고 네. 집을 고친 거는 알고 네. 어 나무를 다루시는 분인지 목신에 제일 먼저 감겨서 들어오는 거기고 격이고, 격이고 산에 산소 이장 봐라 네. 장, 아, 있지요 네. 산소, 묘, 묘를 이장을 했는지, 예, 예. 묘, 이장, 바람, 부정이, 산소 부정이 제일 먼저 들어선다. 예. 조상의 산소가 뒤바뀌는 형국이고, 예. 조상 묘를 두고, 내 거다, 니 거다 싸움이 난 격이고, 예. 이야기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죠? 예. 음. 한 묘를 가지고, 너머지 자손하고 싸움이 났다고, 우리 할아버지 모다, 너가 할아버지 거다, 내 할아버지 거다, 싸움이 나고 다툼이 일어났던 가정이 분명하다. 예. 그리고 산소에 이랬던저랬던 산소를 모셔놓고 자손들이 아랫돌이 허리 밑으로 다 내려앉은 격이고.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 그러면서 산소에 무리 찬 격이다. 예. 그러니 다들 춥고 골고리 술술이 마다 혈기 혈기 마다 무리 차니 편할 날이 없고 예. 손발이 저리고 꿈을 꾸도 무슨 꿈인가 허리허리 하기 시작하고 앉았다 섰다 할 때마다 무릎이 터질 거 나갈 것 같다 예. 아니냐고 두 맞지? 무릎에도 물이 차기 시작하고 예. 제일 처음 그렇게 골병이 시작되었다 예. 그래서 사기마담 사귀 어, 조상이 예. 아닌 허튼귀 예. 산에서 들어오는 영상귀 예. 어, 병기에서 병을 주는 병귀 예. 동피에서 들어오는 동토귀 예. 귀신들이 출몰하기 시작하고 김문수 간사리 문이 열리면서 그렇죠. 이 가정 명당 안으로 이렇게 부정이 낀 격이니 난 마치 지금부터 거 들어가 볼 테니 그리 알아 빈다고 하시랍니다. 엄마여 쭈어 보자. 산소 이렇게 니꺼다 니꺼다 탈이 나면서 산소를 이장을 한다. 안그러면 알아보자 하면서 팠던게 있어요. 응. 있죠? 누구예요 그 산소가? 시어머니. 시어머니며 누구랑? 응. 옆집이랑? 아니 시아버지. 어. 시아버지 저.. 이서 사구에 있었는데 예. 저시니는 사구에 있고 네. 시아버지는 저하대 영동 예. 멀리 있었대. 그 어. 그거 이장했어. 그러면서 이장을 하면서 내 거다, 니 거다 소리가 나고 예. 그 안에서 이거 파면서 예. 이렇다 저렇다 우리 무당들을 모셔놓고 제자들을 모셔놓고 비른 흔적 없이 마구 파인 적이 여기 거기고 예. 거기에도 옮기는 이터 말고. 예. 시아버지 있는 터 말고, 네. 이쪽으로 옮기면서, 네. 네. 원래 있던, 누군가가 앉아있던 묘를 파서 그 자리에다 했냐고. 그걸 네. 잘 모르죠. 네. 왜냐하면, 네. 이렇게 조상이 다른 연기와, 네. 연기와 같이 엉켜있는 격이고, 네. 산, 양산에서, 양쪽 산에서, 원래 있던 산과 같은 산이 마주보고 있는 것 같다. 맞아요? 그것도 잘 모르죠. 네. 이렇게 산신, 산소 자체가, 산, 산에 있잖아요. 산신에는 다 각기 주인공이 있단 말이죠. 네, 네. 어, 근데 이 산신에서 양쪽 산에서 마주보고 있는 격이, 격이가 이렇게 산, 산에서, 산세에서 다툼이 난 지금 격이라고 하셔요. 어, 말썽이 나고. 네, 네. 그래서 아버지 산소를 옮기면서 대주가 미치기 시작했고, 원래 처음부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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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를 통해서 본인을 보니까 그 건너편의 산소에 어떤 주인공을, 그러니까 산의 주인공을 보는 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물길 씨가 작하고, 부인은. 이제 자는 잠질에도 목을 잡고, 네, 맞죠? 맞습니다. 일어나라. 네. 어, 난 니를 이겨 먹어야 되겠다. 어, 욕을 하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제일 많이 이 홍영산에 걸려있는, 예. 어, 호영산에 걸려있는 조상을 둘러보니 남편 짜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호령산에 묶여 있고 힘들었던 남편들 먼저 모셔놓고 분리 작업을 할 터이니 그리 알아 진작 아실니다 엄마 나. 아저씨 오셨어요 네. 으응. 으응. 으응. 으응. 으응. 으응. 으응. 으응. 으응. 으응. 으 몸이 아퍼서 없는 거 없는 거다 먹고 아니 아팠다 나도 이날까지 잘나온 거 했잖아 해고기를 네. 먹고 난 이렇게 병산에 내가 걸리고 그렇죠. 네. 약을 먹고 나난약사고 온에 매이고 네. 우리 아버지 좋은 자리 네. 마련해 주려고 내 마음 쓰다가 산소를 옮겨서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 나면 우리 집 괜찮을 줄 알고 그 이렇게 속도 미시미식 거리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하는 거는 오늘 내가 이렇게 잠시 잠깐 걷어가고요 우리 아들 정신없게 하고 옷박치으게 하고 원이다 아니다 하는 거는 내가 오늘 딱아 가고요 호영선생님 길문 열어주실 적에 이렇게 호영산에 걸려있는 곳은 예. 내 풀고 가고요 어디 내 혼자 왔겠는가 박씨가정에는 이렇게 내가 제일 많이 신랑 남편 자가 제일 많이 걸려서 들어오고 우리 김영란이 쪽으로는 김씨가정으로 돌아보면 이렇게 아버지 형제 자 고모 자가 같이 들어서신다 예. 잠시 잠깐 풀고 가봅시다 같아서 불쌍해서. 아, 살아생겼네 시집가서 다 지키지도 못하고. 조카조카 조카 내 조카야. 불쌍한 내 조카야. 어쩜 너도 나도 이렇게 하는 무슨 고에 걸렸는지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평생 아파서 인간같이 살지도 못하고 난 원망만 하고 내가 이래 살아가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억울한 마음 원망한 마음 주다보면 내가 한번 알아줄까 싶었어요 예. 그래서 누가 아무리 사랑을 내줘도 사랑의 목이 메이고요 정이 메이고요 예. 계속 하도 이렇게 약사에 매이고 병마에 매이고 예. 어, 한평생을 아프기만 하고 내 꽃다운 청춘 다 풀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 가서 매일 그 마음 주고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한게 뭐가 있는데 왜 맨날 아프냐고 원망하는 마음도 내가 주고요 오늘 그런 마음도 내가 닦아가고 예. 잠시 잠깐 이렇게라도 선생님 길문 열어 주실 때 예. 내가 길 닦아 올라가고 예. 너와 내가 매여있던 게 있다면 그것도 풀고 갈 테니 예. 그, 진작 하고 잘 살아라 예, 예. 잘 살아 예. 아유 그래서 우리 조카한테 증조카입니까 예. 가서. 내가 왔다갔다 혼미하게 했던 건 오늘 내가 딱아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시랍니다. <웃음> 볼게요. 이렇게 박씨가정이김씨명당 실령님 모시러 가려 하니,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 산소를 이장을 하고 옮기고 하면서 양, 이렇게 양, 양쪽으로 이렇게 마주보는 호랑이들이 피격이 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호산양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격인데, 이렇게 박씨가정이 길문을 열자고 하니까, 박씨가정이 아버지 때 소를 키웠나. 그럼 시아버지 때는 네. 소리를 키웠나? 모르겠어. 잘모르겠네 네. 엄마. 어? 내가 때는 아버지가 어. 안, 안 계셨어. 아버지가 안 계셨고, 네. 이야기는 들어갔어요? 아니,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네. 이 박씨가정에는 이렇게 산신에서 뭐 어떤 탈이 잡혀서 산소에 탈이 잡혀서 호랑이들도 움직이지만, 네. 어, 이렇게 집을 증축하고 뭐 하고 하면서 축사를 건드린 것 같아. 그, 그 이야기는 약간 아버지가 뭐 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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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왜 있잖아요. 조상들 어떤 묘도 있다. 어, 뭐, 조 우리 박씨가자면 박씨가자. 김씨가자면 김씨가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상들 묘를 한, 한꺼번에 이런 선산에다가 모시잖아요. 그런 선산을 많이 위하던 가정이고, 독산을 기회하던 가정이에요. 그래서 산신을 많이 위하던 가정인데, 이렇게 축산, 이제 축사, 이렇게 소를 많이 키우던 이 가정 안에서, 소 때문에 재물도 많이 잃었고, 사실은. 재물이 없다 하, 지는 못하거든요. 이때에는 이야기는 들어봤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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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했었죠. 그러면서 다리의 표적을 받고 네. 우리 아들도 지금 어떻게 아파서 병원에는 있다고는 하지만 다리가 안 아프다고는 말 못하겠고 다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하죠. 어 이렇게 다리의 표적을 받고 우리 부인 역시도 그 기운에 다리를 호랑이들이 탁 물고 있는 격이다 보니까 축사에 보면 은 이렇게 내네 기퉁이가 있잖아요. 어내 네 기퉁이 이런 어떤 쇠, 철 이런 것들이 탁 박은 격이야 이렇게. 그래서 다들 자손들이다, 엄마다이다 표적을 받는 거예요. 다리에다가. 그러니 아무리 이렇게 대주를 데리고 가도 모르고, 저 자손을 쳐봐도 모르니까 지금 만나는 인형까지 다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니다, 아니다 많이 우으로도 주고, 느낌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물어보니 자꾸 심리하기만 하는 격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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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내머니고머니 할머니 할머니 호실령이냐, 아니시더냐. 어느날에 <놀날의> 묘시 기문살이라 해서 기문간살문에 기문 들어섰을 적에 이렇게 안콤하게 아닌 듯 기고 맞는 듯 아닌 듯 너에게 들어섰어 사콤이 안콤이 양생이 짓을 하게 했다. 아닌 줄 알면서 너가 그 일을 했었고 아니더냐 어? 이 남자하고 사는 거 아니다 하면서 또 살게 했었고 아니더냐 맞냐 안 맞냐 자을위해서 병원에 났다 생각하지 마라 어? 말은 비쌀고 좋, 좋은 말은 이렇게 말은 좋은 말이라고 새끼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는 하나 내가 볼 때는 아니구나 네 마음이 크고 내 편하자고 예. 저 새끼를 가둔 형국이고 예. 오늘날의 신령에서 앞을 서서 아 이렇게 두 호랑이가 티가이난 거는 한 호랑이로 접어들 것이고 예. 맥기맥기 앉아있는 병살이다 병기다는 낱낱이 물고 가고 뜯고 가고 파고 가고 씻고 가고 예. 먹고 가고 호랑이의 이두 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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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날의안 좋은 기운은 내가 낱낱이 물고가고 뜯고 가고 예. 호환실령에서 호살량에서 걸려있는 조상들은 물고 갈 것이고 변기들은 낱낱이 물고 뜯고 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이렇게 해결 네. 안 좋은 것만 변기, 어, 악기, 사기, 어, 이렇게 동서남부 길문마다 틀어막고 있고, 네. 조상이다, 어, 악기다, 성 사기들을 낱나이 길문 열어서 난 이렇게 엄마 터주 명당 안으로 이거는 명기 빨도 돼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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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이제 조상님을 모셔놓고 네. 마무리 안 좋은 게 있으면 거듭 내고요. 어, 그, 그때 이렇게 들어오시는 신령님이 있다면 박씨가장을 지키는 신령님이 있다면 당신이라도 네. 잠깐 모셔서 어, 일러 두실만 전해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부터 모시러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오늘 날 박씨 가정이진시명당 안으로, 네. 나 이를 용천왕의 길문을 열어서, 이를 상신인의 길문을 열어, 임시제자 몸주칠성의돌림의 칠성의 손길을 잡아서, 네. 박씨 가정의모신하나 조선칠성 손길을 잡아, 네. 불 사실령이 아니시냐. 네. 이노, 어떤만한 가정에 어떤만한 칠성이 드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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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질나고 얼마나 들고, 얼마나 닦았더냐. 조상들은 이렇게 다들 하나에 준 거에 고마운지 모르고, 소중한지 모르고, 니꺼다, 네 내꺼다, 네 티격이 나고, 다툼이 나고, 재산 다툼이 났다, 이 말이야. 재산 다툼이 나고, 먹는 것은 가리라, 말아 하기도 전에, 때거지로 몸에서 좋다는 건다 잡아먹고, 우리 가정에 물 떠놓고 많이 들던 가정이 분명하다. 허나 이렇게 집을 증축한다 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탈이 잡히고 예. 소리가 나고 자손들끼리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두팔 흔들어 놓고 멱살질을 하고 아니더냐 명이 먼저지 돈이 먼저겠더냐 이불록 안주었더냐 먹을럭 내가 안주었더냐 공으로성모하던 칠성이 분명하고 너의 예감, 육감, 오감으로 왔다 갔다 줄라방내 하던 질성 아니시리. 오늘날의 저 아이를 전유할 때는 내가 그냥 준주하더냐. 어? 저 아이를 가지고 봄에서 내려놓으면 다칠까? 으스러질까 왕자는, 큰 대주는, 내 정신 넘주고 남 정신으로 있으니, 저희가 아파서 굽는지, 가슴이 아파서 굽는지, 단한 번이라도 알아보려고 했더냐. 오늘날에 누리고, 야리고 박씨가장 지키려 했더니, 혼자서도 안 되겠더냐? 혼자서도 안 돼서 또 다른 인연을 잡아서 그래 성씨도 누군지도 모르는 저 새끼를 잡고 놓고 저 인연을 잡아서 내 새끼한테 출라왕내를 하니 귀신도 요자이고 호랑이 신들도 요자이고 조상신들도 요자이고허 명상들도 다요자이다 그래서, 오늘날 임시제자 몸체 칠성에서 길문을 열어서, 네, 불사실령 눕지고, 네. 아린 기운 낱낱이 조금은 걷어가 주기는 않아, 내네 공덕 없이는 저 아이 지키기 힘들 것이고, 깨끗하게, 그래,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향물로 씻고, 닦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선생이 지키는 대로 백일정성 잘 지키고 따라온다면 알 일이 있을 것이고 덕시 나가고 정신없는 내 자손은 다시 넋에 되돌려놓고 네, 네, 네, 네, 네. 대화를 하면 대화가 먹히게끔 하고 화가 나있다면 그 하루 잠시 잠깐 눌려줄 것이지만 약을 먹고 의약에 의존은 조금 해야 될듯다단다 어. 그래서 약을 먹으면 약발이 맞게끔 할 그렇지. 것이고 오늘날의 호영산에 걸려있는 기운들은 잠시라도 이렇게 임시 제자 대감칠성에서 이렇게 물려놓을 것이고 이 가정 명당 안으로 깨끗하게 맑게끔 응. 아리고 누린 거는 닦아내어서 제정신으로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어, 대화가 통하게끔 할 것이고 먹을 거 있다면 먹고 네. 입을 로고 잠시라도 줄터이니 네. 음, 저 아이 다 살려놓기는 너무 힘든단다. 엄마 욕심부리지 말고 어 네. 앞으로 가면서 하나하나씩 밝혀줄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이 끝에 들어오는 살 수가 있다면 잠시 잠깐 벗기고 갈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네. 박씨 가정에 네. 김치명당 안으로 네. 어, 살에살수 거짜니까 여사자가 내 아니더냐 난사자네 아니더냐 네. 상문사자다 영산사자다 산신에 사는 산 수비사자 아니시리 네. 병마사자네 아니시냐 네. 아이고야 매일 죽겠다 소린데 가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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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했던 사자들은 오늘 풀고 가고, 먹고 가고, 이고 네. 가고지고갈 테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가정명단으로, 일회 일신으로, 이거는 일신깃발이에요. 몸, 몸수정, 건강깃발. 일신으로 이렇게 애병이다, 고액살이다, 병액살이다, 어, 육친기운들 낱낱이 이렇게 앉아있었던 거, 동서남북 길문을 열어서 신명에서 제일 먼저 저 자손에, 어, 이렇게 정신부터 돌려놓고 조금 조금씩, 어, 그리고 엄마 아픈 거, 그래도 약이라도 먹으면 약발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니, 대기정성 잘 들이시고, 잘따라 오게 되면 엄마도 알 일이 있을 거니 그리 알아 짐작하시랍니다. 두 개만 사아볼게요 그러면 한 3개월만 조금 더 지켜보고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전달을 할 테니까 조금 지켜봅시다. 그렇게 놓고 나면 알 일이 있을 거라 하니 그리 알아 짐작하세요. 우리하겠습니다 막상 집에서 봤을 때는 변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변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그 땅에 올라와서 이제 일을 하려고 막상 이렇게 열어보니까, 음, 그변기가 들어오는 그 목적이 보니 이 가정에 시아버지의 어떤 산소를 어떤 이렇게 요이장을 하면서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옮긴 산소와 있었던 그 장소에, 어, 각기 산에는 산에 어떤, 어, 산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에 이렇게 모셔지는데 그 산에도, 각기 산에도 우리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호랑이들이 맡은 양쪽의 어떤 산신에서 이렇게 호랑이가 파벌이 나고 어떤 양쪽 이 호랑이가 싸움이 나고 했던 기운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 자손한테 어떤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던 거고, 뭐 어떤 걸 보면 물어 죽이려고 하던지, 아니면 부모를 향한 어떤 억울함, 한탄, 그리고 어떤 그 원망, 이런 기운들이 많이 들어왔던, 왔었는데요. 오늘 막상 이렇게 열어보니까 호성향에서 제일 많이 걸려서 그 변기도 같이 따라오고, 지금 이 자손도 많이 아프게 되었는데, 오늘 그렇게 해서 좀 풀려고 했던 그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도 평포해. 오늘 또 선생님하고, 또, 저, 육의 그게 선생님하고, 또저개 선생님하고, 이렇게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합니다.